안녕하세요 포채 tv입니다 선재 엄마 장서진은 시험자료를 빼돌리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나쁜 짓을 옹호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15화 예고에서 많은 기자들이 선재 엄마에게 몰려가는 모습을 보니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재 선제 엄마는 선재와 에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어떻게든 모두 다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선재 엄마는 힘든 사건도 역전을 하는 훌륭한 변호사였는데요. 이제 그녀의 사회생활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에게도 말도 조심스럽게 하며 본래의 인성은 나쁘지 않은 설정이라서 앞으로 받게 될 그녀의 시련에 동정이 가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수아임당이 올케어 반에서 헤이를 탈락시키자는 더러운 음모를 꾸밀 때도 선재 엄마는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죠. 물론 나중에 동의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아 엄마처럼 악당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선재 엄마가 아주 불행하게 결말을 맞는다면, 선재와 헤이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선재 엄마는 죗값은 치르지만, 희망적이고 밝은 쪽으로 진행되어야, 헤이도 웃고, 남행성과 최치열도 웃을 수 있습니다. 선재 엄마의 이번 사건을 되짚어 보면, 장남희재가 억울하게 쇠고슬 범인으로 지목되며, 무리한 수사 과정이 진행되었고 재판까지 받게 되는 혼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선재도 형이 걱정되어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며 공백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나쁜 짓을 해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에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교호등 수준의 선재도 무난하게 시험을 봤을 것이며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선재 엄마는 본인의 나쁜 행동에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한 벌은 안 되죠. 많은 기자들이 몰려가고 언론에까지 공개가 되며 그런 엄마의 모습을 선재는 학교 옥상에서 핸드폰으로 다 보았죠. 선재 가족에게 많이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재 엄마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건 바로 핵인 싸맨입니다. 핵인 싸맨은 남행선 최치열을 집중 취재하다가 완전히 헛다리를 짓고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에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핵인싸맨도 본성이 착하다면 남행선 최치열 남해에게 피해를 준 것에 죄책감도 있겠죠. 선재 엄마의 부정행위가 언론에 뿌려지고 관련 대상자의 해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핵인싸맨 그가 남행선 가족에게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또한 본인의 시청자들에게도 다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선재 엄마가 언론에 노출되었으니 막을 것은 언론뿐. 언론이라고 하기엔 초라하지만 대중들은 핵인싸 맨 같은 방송에도 많은 관심이 있기에 기대해 볼만합니다. 핵인싸 맨은 지난번처럼 완벽한 증거 없이 일을 진행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핵인싸 맨은 처음엔 시험자를 유출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파악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파고들다 보니 이 사건의 시작이 세 곳을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재가 잡혀 들어간 정황. 그 때문에 선재 선제 엄마와 선재가 심한 혼란에 빠졌던 부분. 시험 자료는 유출되었지만 먼저 선재가 자백하며 시험을 영점받고 자퇴서를 제출한 것. 또한 해인은 아이 백지를 낸 것. 핵인쌈에는 이 모두를 사람들에게 공개합니다. 대중들은 선제와 헤이의 정직함을 보고 용서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선제 엄마는 본인의 죄값은 법적으로 치르지만 아들과 헤이까지 비난받는 상황은 맞게 되는 것에 안심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핵인싸맨도 행선과 헤이에게 도움이 되며 서로 좋은 방향으로 결말을 맺을 수 있죠. 핵인싸맨에게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수아인당의 나쁜 짓들도 파고들어서 혼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남행선 가족의 행복을 응원하신다면 퍼채브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